강진 감독님하고 제가 주유소 때 까메오로 잠깐 출연을 했었고 친분이 있었고 편한 감독님이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어, 어떤 그 들어줄만한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선택하게 된 이유 제가, 제가 생각하기엔는 최기동이라는 인이 굉장히 귀여워요 귀엽다고요 굉장히 귀엽고 뭐라 그럴까 그... 미워할 수 없잖아요 학생들을 그렇게 하더라도 미워할 수 없고 그러니까 기분을 그대로 사, 가, 갖고 사는 사람이니까 고등학교 때의 기분을 그대로 갖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귀여워요 때묻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고 어, 아니 그 그러니까 시간이 지난에 따라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, 그걸 굳이 뭐 이렇게 아 내가 이걸 빨리 입고 빨리 다른 작품에 이어야지 이런 생각도 없었고요 그런 부분도 저의 일부가 될수 있으니까, 잠깐 묻어두는 거죠, 뭐. 나중에, 뭐, 그거를 다시 써먹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는데, 일단은, 지금은 신라의 달밤이라는 최기동이라는 사람처럼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, 그건 한 80% 정도는 거의 그렇게 좀 가까이 돼가고 있는 것 같고, 어, 그래서,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게 잊혀져 가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좀좀 좀 보고 싶은 배우. 아저 사람이 뭘안 하고 있으면 뭘 할까 궁금해하는 배우. 그런 배우로 남고 싶죠. 늘 보고, 늘 접하고 이런 배우는 사실 저는 싫거든요. 그냥 아저 사람이 과연 지금 뭘 하고 저 사람 영화가 나오면 굉장히 재밌겠다. 내가 6천 원을 주고 가서 보더라도 결코 아깝지 않겠구나라는. 그 믿음 같은 그런 신뢰감을 줄수 있는 거예요. 그런 배우 같아고 싶어요.